아네 무슨 질문이지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오늘 일단 차를 타고 왔죠 저희는 저희끼리 <웃음> 이게 주문이에요? <웃음> 차 타고 왔습니다. 네 아, 어디 어디 앉았냐고요? <웃음> 저, 저는 뒷좌 뒷좌석에 오른쪽 붙석 네, 앉았습니다. 얘 예, 지금 먹고 이제 양치도 하고 메이크업 수정도 다시 하고 오늘팅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목을 풀고 있었는데요. 네. 불러,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왔, 왔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. <웃음> 아, 그럴까요? 네, 그렇게 <웃음> 요 오, 어떻게 오셨어요? 제일 <웃음> 당타는게 좋다. 제허설은 잘한 것 같습니다. 아좀좀 좀 부족한 게좀 있었는데 그래도 공연, 본 공연 때는 안 틀리고 잘해보도록 할 거예요. 구석순 무대가 최초 공개되거든요. 옛날 연습 때부터 그냥 말로만 부석순 부석순 유닛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햄미팅에서 최초 공개가 돼서 리허설 을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